아이돌 재질 아니에요 오늘? 야, 왜 이렇게 잘생겼지? 오! <웃음> 퇴근을 했고요 나갈 건데 이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나가요 허는디. 오늘도 시컬프터로 맞춰 입었고요. 향수 뿌렸고 가방 핸드크림. 요즘 몸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핸드크림이랑 바디로션은 필수야. 진짜 자기 전에 항상 바디로션 꼭꼭 바르고 자거든요. 이거요 그렇게 완 맛있어 맛있다 <웃음> <웃음> 카메라 고장으로 오늘 아무것도 못 찍을듯 <웃음> 야 근데 나 사진을 올리면 올릴수록 팔로우가 떨어지네 <웃음> 왜? 얼굴이 <웃음> <그게> 아닌가봐요 <웃음> 몰라 에트나 브로우에 왔고요 너무 더워요 오늘 친구 화정이 어제 너 브이로그 올라갔는데 니 나왔는데 니안 봤지? 아, 나 봤어. 맞나? 아, 부끄러워. <웃음> 노래 들으셨나요? 안 들었으면 지금이라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약간 아이돌 재질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름 쿨톤이잖아요. 이게 베스트 컬러예요. 나는 뭘까? 안 궁금해. 어, 언니 뭔가 쿨톤 같아. 어. 나 웜일 뭐것 같아. 아니야, 쿨일 것 같아. 응, 쿨톤 같아. 야, 왜 이렇게 잘생겼지? 꽃튼 에트나 브로에 왔습니다 여러분 응, 야너 구경시켜주면 안 돼? 그것도 촉촉한 거야? 어 글로스 기울 누나가 추천해준 컬러 나도 한번 볼라고 películ... 내가 MLBB 좋아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마치 크림 바르고 여기 진짜 잘 나온다 표정 가득스러워 <웃음> 나 진짜 휩싸고 끝 냐하요 어? 어? 먹자 맛있어 음. 야 뭐야 뭐야? 진짜 맛있어 음, 음. 다 진짜 음! 저희 콜라랑 사이다 시켜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음, 음, 음. 음. 크림도 먹어 볼게요. 음. 나, 나 솔직히 비교 안했 그냥 그러니까 웃기긴 한데 그건 영상으로 <웃음> <나와서> 춤보다 <춤도 나오는데. 웃음> 같이 쓰면 응, 음. 야 어때 믿고 어있지맛있지양쪽도 먹는 거야 내가 Thank you. 2 살. 너무 고마워. 근데 감동인데 내가 지금 에너지가 없어서 지금은 행복 게. 잘 응. 먹을게요. 잘 먹으세요. 잘게요만찍만찍여기도 이거 뭐? 어 보내도 돼. 슬구나니 맞았나봐. 너무 예쁘게 나온다. 황수겸 어? 골라 못 고르겠네 난 이거, 이거 둘다 좋아 이것도 좋은데? 난 이것도 좋아 그럼 이거 빼고 어. 이걸 위로 할까? 왜? 그게 더 퀸이일 것 같아 퀸이 밑에 있으면 안되잖아 검은 검은행복 검은 아! 유난히 검은 지거 검은 거무 살색 검은 거에 검은 무지거들이손가락거지내무 마음이 한거무바 거무지. 거 미군. 어. 무지 거무지. 거무무지 거무지. 튼무지거튼 나는 중증이거진는 그래. 생각렇게 맞다 가고막난 하나 막 파파. 별덜덜덜덜덜덜덜덜덜 별다. 탈 너무 나 너무, 너무 나. 나상할래 파킹. 응원하시고 계속 <목소리도> 아, 어, 맛있는데? 내가 다 진지한 이지 <웃음> 진지한 거 봐. 이거 못 찍어 봐. 중국 지 아니야. 다 <웃음> <웃음> 공주마마. 음식이 준비되었어 합니다. <웃음> 와우. 러면은 love you. 세빙이야. 자 세빙이야. 무서워.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엄둥이. 따라란 따라란. 사랑하 생일날. 네. 내가 또았어 이미. 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면 다, 응. 끝난거 아니야? 하나가 와? 고있 와, 하나의 그... 네 와, 끼네. 와, 끼네. 와, 끼네. 와, 끼네. 와, 끼네. 와, 끼네. 와, 오, 희들아니 t r